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울고 지랄이야? 나다 이1세첫 20세... 번째는 스컬 아일랜드에 서식하는 최강의 몬스터이자 해골섬의 유일무이한 소신이었죠 존재만으로도 익스트림 그 자체 공의 화려한 등장신입니다 해골섬의 지질 구조를 분석하겠다는 얄팍한 이유로 인간들의 끔찍한 만행이 섬 전체를 휩쓸기 시작합니다 마구잡이로 던져대는 폭탄으로 인해 난장판이 되어버린 스컬 아일랜드 하지만 바로 그때 인간들을 향한 콩의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헬기들을 모조리 격추 시키며 슈퍼한 위력을 뽐내는 킹콩의 위엄 애초부터 인간 따위가 함부로 비벼될 상대가 아니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장면이었죠 특히 석양을 등진 채 거대한 산처럼 서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웅장함 그 자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골섬의 수호자인 콩이 앞으로 또 어떤 활약을 펼치게 될런지 조만간 고지라와 맞붙게 될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유기 설리기원에서 가장 화끈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가슴을 애리게 만들었던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호노공 등장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 자하가 꼼짝없이 우마왕의 신부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존부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금고아를 머리에 장착 손오공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우마왕과 자하의 강제 결혼식이 거행되던 날그 유명한 설기 전용 부금과 함께 손오공의 화려한 등장신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겨우 기지개 한번 켰을 뿐인데 무장해제는 기본이고 엄청난 위력 의방기를 선사하며 적들을 한방 에 날려버리는 제천대성 손오공 듣기하는 우마왕을 미친듯이 몰아붙 이며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를 화끈 하게 풀어주셨는데요 하지만 속세 와의 인연을 끄는 오공에게 이제 자하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될 한 여인에 불과할 뿐 끝끝내 죽어 가는 자하를 구하지 못하고 괴로움 에 몸부림치던 오공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가장 순절절한 먹먹함을 안겨주었었죠. 뭐 저에게는 여러가지 의미로 완전 인생 영화인 만큼 아직까지도 못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목소리> 난데없이 사극에서 런웨이를 펼쳐주었던 이정재의 파이팅 넘치는 포스가 압권인 장면이었죠 다음은 영화 관상에 등장했던 수양대군 등장씬입니다 잘못된 사전 정보로 인해 수양대군의 정체를 다른 인물로 착각하고 있었던 내경. 하지만 곧 진짜 수양대군이 모습을 드러내며 내경은 사지가 후덜덜 어마무시한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살기라는 것이 차고 넘쳤던 수양대군의 강렬한 카리스마. 거기에 겁에 잔뜩 질린 내경의 표정이 극렬하게 대비되며 엄청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 최고의 명장면이었었죠. 더불어 이후에 수양대군이 내경에게 날렸던 이 대사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명대사로 남아있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어서 말해보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말이야 사실상 스타워즈 시리즈를 관통하는 최고의 그리고 최강의 캐릭터였죠 다음은 로그원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최고의 명장면 다스베이더 등장신입니다 워낙에 가지고 있는 포스 자체가 남다르신지라 어디서든 등장만 했다하면 엄청난 카리스마가 스크린을 뚫고 나왔던 다스베이더 특히 로그원에서는 역대급 깜짝 이벤트를 선보이며 관객들로 하여금 더큰 전율과 감동을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등장과 동시에 현란한 광선검 스킬을 선보이며 곧바로 포스와의 콤보 기술을 장년 반란군을 순식간에 압살시켜버리는 다스베이더의 사기적인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보다 sf스러운 17대1 장면을 원하시는 분들께 강력추천 그야말로 입덕을 부르는 다스베이더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습니다 전세계 의 덕후들을 위해 스필버그가 야심차게 준비한 깜짝선물 다음은 레디플레이어1에 등장했던 최고의 명장면이죠 퍼스트 건담 등장신입니다 가상현실 프로그램인 오아시스의 소유권을 쟁취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으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거대기업 IOI 곧 이들의 음모를 알게된 제임스와 친구들은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 IOI와 대규모 전면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수많은 카메오들의 현란한 액션과 가열찬 활약이 속속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렌토의 아바타인 메카고지라가 등장 전쟁터를 쑥대밭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비장의 무기였던 이언 자이언트가 출격하여 고질라에 맞서 보지만 결국 크나큰 위기에 몰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 영화 최고의 신스틸러인 그분이 등장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기립박수치게 만드는 스펙타클한 비주얼 짧은 등장만으로도 메카고지라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그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주었는데요. 이런데서 무려 건담을 볼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경험을 선사해준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원래 건담이 아니라 울트라맨이 등장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판권 문제로 인해 결국 건담으로 교체되면서 이런 명장면이 탄생해 주었다고 하니 츄브라야 프로덕션 입장에서는 약간 배가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명실공히배대슈는 물론 dc 확장 유니버스를 통틀어서 최고의 순간이었죠 저멀리 데미스키라에서 날아온 최강의 여성 슈퍼 히어로 원더우먼 등장신입니다 막강한 힘을 소유한 최강의 적둠스데이의 등장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에 놓이게 된 메트로폴리스. 이전까지 서로를 오해한 채 쓸데없는 다툼을 벌이던 배트맨과 슈퍼맨은 듬스데이에게 맞서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되는데요. 하지만 메타 휴먼이 아니었던 배트맨은 역시 도망다니기 바빴고 슈퍼맨도 핵미사일을 얻어맞은 뒤 이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급기야 핵에너지를 흡수하여 더욱 더 강력해진 듬스데이로 인해 배트맨이 인생의 작별을 구하려던 바로 그때 비로소 그녀가 등장하는데요. 짜릿한 브금과 함께 둠스데이의 앞을 막아서는 원더우먼의 등장 코스크린을 종횡무진하며 둠스데이와 박터지는 대결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안구를 화끈하게 불살라버리는 화려한 액션이 장렬하며 남은 두 주인공을 순식간에 쩌리로 만드는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뭐 이정도면 충분히 dc의 희망이라고 할만하죠 드디어 그분이 오셨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갓띵작에 등장하는 슈퍼 명장면이었죠. 오늘의 마지막 히든 카드 다크나이트의 조커 등장신입니다. 광대 가면을 뒤집어 쓴 괴한들의 은행털이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의 오프닝 괴한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착실히 수행하며 본격적으로 은행을 털기 시작하는데요 곧 임무를 완수한 동료를 하나둘씩 살해해 나가며 머릿수를 줄이기 시작하는 은행 강도들 이는 자신의 몫을 늘리기 위한 조커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강도들은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서로가 서로를 죽여나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접전 끝에 끝까지 살아남게 6후의 일임. 하지만 너 역시 조커에게 이용당하는 것뿐이라는 지점장의 도발이 이어지게 되고 굿 마스크를 쓴 남자는 서서히 그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하는데요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anger 그냥 평범한 은행 강도들 중한 명일 줄 알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착각 관객들의 뒤통수를 시원하게 세리갈겼던 조커의 첫등장신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뭔 놈의 영화가 시작부터 반전이라니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영화죠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